안녕하세요. 초롱공인 TV 소장 박인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밤입니다. 오늘 이제 그, 어, 이게 신문에 보니까요. 네이버 이렇게 그 기사 소식에 보니까 어떤 기사가 올라와 있냐 했더니 정부가 1주택 보유세, 그리고 대출 규제를 이제 완화하는 걸 검토를 한다라고 나와있네요. 부동산 민심을 따독거린다라고 하면서 나와있는데 어 근데 큰 틀은 부동산을 제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가격들을 좀 진정을 시키고 잡으려고 하면 저는 그냥 간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원래 멘치로 원래대로 그냥 너무 이렇게 강하게 자꾸 개입을 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원래대로 정말로 시장 자율에 맡겨놔버리면 알아서 돌아갈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이제 걱정하는 것은 시장 안정 안정 국면을 흔들릴까 싶어서 투기 수요 억제 기조는 유지할 듯이 말은 세금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1주택자한테 이제 대출을 조금 풀어주겠다는 어 그런 뜻의 이제 기사들이 있어서 뭐 그렇게라도 또 해주면 뭐 1주택자 분들 은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이후에 어 더민주당과 이제 정부가 여론이 악화된 부동산 실책을 미세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주 짧게 그냥 <웃음> 미세하게 조정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네요. 어, 워낙 이제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보유세가 이제 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부담을 조금 줄여주고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그 동안 젊은 사람들이 내 돈을 다 모아서 집 사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를 다 끊어버렸잖아요. 정부에서. 그거를 일주택자들한테는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를 해줘서 집을 살수 있는 그런 길을 조금 열어준다라고 나와있네요. 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이제 8일날 뭔 회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실수요자와 청년 등의 주택구입 보유 부담을 들어주는 방안을 아직 확정한 건 아니고 그것도 그냥 검토 중이네요. 워낙 지금 이번에 뭐 시장 선거가 뭐 정답지를 보여줬죠. 일가구, 일주택자들까지도 어 너무 불만을 그동안 쌓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라도 그나마 조금 구제를 해주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낼 모양입니다. 보니까 근데 두개수요 억제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털은 유지를 하는 게또뭐 정부의 그, 근간이네요 음, 그런데요, 그냥. 근데 뭐, 유지하는 그 세금 그대로 다 유지하고, 조정지역 투기가 열 지구 뭐, 다 유지하고, 그러면서 1주택자한테 대출만 조금 풀어주는 그 정책이, 어,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를 하고 난 후에 나오는 보안정책이네요, 그나마. 종부세도 많이 올라가 있죠. 0.5에서 2.7이던 게뭐 0.6에서 3%로 높아져가지고 1주택자 종부세율이, 어, 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어, 요거 역시도 일정 부분은, 어, 1주, 그 1주택자 보유자한테는 조금 완화를 해주는 걸 논의 중이라고 해놨습니다. 음, 그런데, 그러면 종부세의 기준도, 어, 9억으로 한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2008년도에 9억을 했다는 것같더라고요 2003년도에는 처음에 6억이었던게 2008년도에 9억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계속 9억이었던 거죠 이거를 12억이나 15억으로 옛날의 9억이 지금의 9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돈 풀린 게 뭐, 그 10배가 풀렸는데, 이거는 금액이 그대로이니까, 이걸 좀 올려서, 제가 볼땐 15억이 옛날의그 9억에 갇힌 것 같아요. 그걸 좀, 하다 못해 아쉬운 단어 12억 정도라도 올려야 되지 않냐, 이래 놨더니, 그건 그럴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를, 어, 그 범위를 6억이었던 거를 1주택자에 한해서, 어, 3년간 감면해 주던 거를 범위를 조금 늘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해놨네요. 어, 일단은, 어, 4.7 재보선 이후, 보안 예상되는 부동산, 부동산 및 대출 규제 정책,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고령자하고, 어, 고령자분들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분들한테 1주택자, 그분들한테 종부세를 약간 완화해주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종부세 기준은 이거는 뭐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9억 그대로고요. 어, 그 다음에 주택세는 어, 재산세는 아까 공시가격 6억 이하인 거를 9억 이하로 어, 재산세는 조금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 있고 어, 대출 규제는 청년 그리고 무주택자 신규주택 그 취득을 할때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한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좀뭐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맞죠? 뭐, 당장 뭐, 멀리 볼거 없이 저희 아들만 해도 집을 어찌하면 해보려고 지 나름 대출을 막 이래저래 계획을 세워 샀더라고요. 근데 만만찮아가지고 막 치아라 이래갖고 치았는데, 치웠어요, 그냥. 근데 이거 좀 풀어준 다음에 고민 한번 해볼만 합니다. 딸망딸망 하더라고요, 대출을 풀로 받아도. 어. 이거 풀어준 다음에 한번 시도를 해보라 하겠습니다. 저도. 어, 근데 이제, 어, 무주택자, 실수요자를 지원한다는 거는, 주택담보대출 그 인정비율, LTV를 10포인트 그냥 추가 적용 대상자를 확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청년층 미래소득 상승분을 감안을 해서 대출 한도를 상승을 한다. 대출 한도를 이제 늘리는 거를, 어, 그래가 봐가면서 이제 산정을 한다 되어 있네요. 아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안들은 어, 금융위가 이제 이달 중 내어놓을 그런 그 계획은 음, 가계부채 이제 선진 관리와 그 선진화 방안에 아까 청년 청년층 등 무주택 실수 주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담을 거라 하고요. 그다음 신혼 부부 규제지역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 그런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준다라고 합니다. 10% 늘려가 뭐, 그닥, 근데 크게 뭐, 짜다라 넣는 거겠습니까? 아휴, 그러네요. 어, 지금, 이제, 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96.1로,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100 아래로 떨어졌대요. 100 아래로 떨어지면, 막 과열된 게 조금은 내려가는 그런 그 효과가 있겠죠. 그런 매매 지수랍니다. 이게 100, 110, 120, 1이 올라가면 부동산 장이 완전히 펄펄 끓는 용광로인 거거든요. 96도 뭐 낮은 건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렇게 대출을 조금 완화해주겠다는 게 나와 있는데, 어, 우리가 이 부동산 요 정책이,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5월 말일이 지났어요. 5월 31일. 예를 들어 집을 사신 지가 오래되신 분은 뭐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집을 매수한 지가 어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조금 넘어서 예를 들어서 뭐 작년 한 4월에 집을 샀다고 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1년이 되었어요. 올 4월에 2021년 4월에 이런 분은 어 5월 31일까지는 어요 매수했던 그 4월의 잔금일 이후에 5월 말까지는 일반 세율이거든요. 재개발이나 주택, 뭐, 이런 재건축, 이런 것들은 일반 세율이에요. 근데 이게 6월 1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6월 1일부터 이분이 작년 4월에 샀다라고 하면 내년 2022년 4월까지는 이게 60%가 됩니다. 60%가. 2년 차니까. 만 1년 차까지는 70%였고, 2년 차는 60%거든요. 그리고 만 2년이 지나야 1년에서 요 2년 사이는 60%고 만 2년이 지나야 일반 세율이 되는 그런 그게 되기 때문에 혹시 돈이 급하게 뭘 어중간하게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피를 약간 조정을 해서라도 집가격을 조정해서라도 월말 안에 일반 세율로 파시는 게 세금이 어마 어마어마 차이가 나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매물로 1년 지났는데 올 1월부터 예를 들어 1년이 지났는데 올말 지나면 아까 내년 1월까지 60%, 60 적용된다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의 매물들이 건매물처럼 나왔던 게올 말일로 다 소진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뭔가를 좀 살까? 아니면, 아, 지금 일반 세율인데, 아예 1년을 더 들고 관련이 애매해. 이런 분들은, 월말 전에 움직이셔야 되는데, 지금 벌써 4월이잖아요. 그죠? 그 5월 지나서 6월 달에, 아, 이제는 뭐 세금도 좀 많이 뭐더 내는데, 어, 들고 가기 부담스러워서 매물 털려고 나오는 물건 없을까? 안 나옵니다. 그때. 안 파십니다. 세금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사실 것 같으면, 오히려 지금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알아보시는 게 맞고요. 어, 막상 부동산에 오시면 미처 블로그에도 다안 올렸는데 앞에 앉아계시는데 전화로 정말 딱 맞춤한 그런 건매물들이 뭐 앉아계시는데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그런 그게 아닌 것 같으면 6월 1일 이후는 <웃음> 이제 이미 뭐 종부세도 그대로 적용될 거고 양도도 그 이유는 뭐 아직 만 2년이 안 지났다 하면 세율이 높은 게 적용되기 때문에 매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고 물건을 보러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처럼 팔수 있는 게올 말까지는 일반 세율이 가능한데 어, 무조건 들고 가면 아유 뭐 계산 달라는 손님이 계시네? 아유 그냥 나 버팅기고 난 무조건 더 들고 가고 5천 더 받고 1억 더 받고 팔아야지 이분은 최소 1년을 더 장기로 들고 가야 똑같은 세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정말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사실 분들이 조성지역에 집을 가지고 계시고 살려고 하는 물건도 조성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앞에 집을 처분하고 1위로 1년 안에 전입까지 하고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얘가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들고 계신 분들은 철거가 되는 재개발 지역에 뭐 재건축 지역에 그런 입주권이 아닌 것 같으면 어, 앞에 집을 1년 안에 처분을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까처럼 전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를 결정하기가 안 쉽습니다. 그래서 파시는 분들은 진짜로 6월 1일 지나기 전에 오래 들고 계시지 않았던 그런 물건이라 하면 어, 일반세율로 파실 분이라 하면 정말로 그 전에 결정하셔야 되고, 비과세인 분들은 그건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죠? 렇 비과세인 분들은 또 예외입니다. 또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조금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부산시장 선거 이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매수를 고민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으시고, 그리고 조선지역일때는뭐 똘똘한 한채한채 한채 이제 이렇게 뭐 가져가셨던 분들이 두 가지 방안으로 투자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완전 똘똘 조정지역에 누가 봐도 대장자리 이런 걸 가져가야지 하시는 분은 이거 하나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항상 비과세는 9억까지만 비과세입니다. 뭐 지금 만약에 매매가가 뭐한 5억이 더 초과되어 있다. 이게 나중에 20억이 된다. 이거 다 최소 일반세율로 최소 조정이 풀린다 하더라도 일반 세율로 세금은 낸다 생각하시고 똘똘한 한 채를 투자하셔야 되고 어 그게 아닌 경우에는 나중에 조정지역이 풀리겠지 또 이렇게 감안하신 분들은 조정이 풀리면 또 거래가 자유롭고 하니까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다 조금조금씩 가더라 이럴 경우에는 자금에 맞춰서 그냥 개수를 늘려서 있죠. 이렇게 투자가 갖고 계셔도 괜찮아요. 조정이 풀리고 장이 불장이 되어서 막갈 때는 정말로 계집도 다 올라갑니다. 진짜로. 이럴 때는 똘똘한 거 하나 갖고 계신 것도 올라가지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사실은 치고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팔기 좋잖아요. 요것만톡 틀어서 뭐 조정 풀리고 나면 일반 세율이니까 요거 처분하고 맞지요? 공동명의 딱 가지고 일반 세율이면 처분할 만하잖아요. 어, 그 다음에 요것도 팔고 나면 그 다음 에또 나누어서 중과 안되게, 합산 안되게, 그 다음에 또 이거 팔고 이런 식으로 일반 세율들로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로 딱 되어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로 팔아야 되고 9억이 넘는 거는 무조건 과세인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 조정이 풀린다 하면 개수가 여러 개인 게 저는 유리하다고 보고요. 조정이 풀리면 중과가 아니니까 계속 조정으로 갈 거다. 그러면 얘들 여러 개 나눠놓으면 중과가 안 풀리니까 어, 또 세금을 막 중과세 내고 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똘똘한 관계가 답일 수가 있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수학님 뭐 어떤 거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게 낫겠습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어, 그래서 좀 장기로 그냥 조성 풀릴 때까지 가져간다. 그러면 여러 개 잔잔한 금액으로 나눠서 여러 개뭐 계속 부산 아마 지구가 없으실 때까지 조성일 것 같다. 그러면 딱한 개만 해갖고 어, 그냥 일반 세율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가 되면 중과가 될 거니까. 그렇게 감안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투자는 아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게 이제 부산이고, 부산도 우리가 다 안다 싶지만 공부해보면 모르는 곳 투성이에요. 근데 부산도 아직 다 파악이 안돼 있는데, 부산의 과거 흐름, 지금의 흐름, 어, 그리고 뭐 입주 물량들, 부산을 손바닥 보듯이 헌하게다 깨고 계시고, 어, 그리고 부산에 내가 두살 곳이 없다. 그러면 타 지역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뭐, 하유 부산 뭐 올랐네. 무조건 타 지역 나가야지. 이렇게 갔다가는 그거는 정말로 발못빼가못 돌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웃음> 내가 잘 아는데 하셔야 됩니다. 그곳 입지 전후 사정을 잘 아는 데야 되고 타지역에는 예를 들어 내가 혼하게 손바닥처럼 파이안돼 있는 곳을 그쪽 부동산 얘기만 듣고 그냥 이렇게 하셨다가는 잘못하면 덤택이 설 수도 있어요. 진짜로 어, 물론 믿고 신뢰할 만한 그 부동산 뭐 소장님이 각 구역에 다 계신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냥 전화로 한번 문의해가 내가 그쪽이 파이안돼 있는 경우에는 그것만 다 믿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잘못하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알고 그리고 그 지역을 신뢰할 만한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매물 그거를 파악하고 찾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투자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주택이신 분들은 무수택으로 계시면 안됩니다. 대출을 풀어준다고도 하니까 다 감안해서 함께 그렇게 하세요. 그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웃음>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